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6회 화요일 방송 셋중 하나입니다 어, 지난 회차의 회기분석자료 어, 헌터가 의욕적으로둘중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어, 회기분석자료 전체 원본이 전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둘중 하나도 이제 안 나왔죠 하필 원본이 전멸을 할때둘중 하나를 헌터가 뽑았어요 어, 지난 이차에는 기본자료들이 어, 그 회기분석자료 말고도 기본자료들이 다 이렇게 어, 안 나왔죠 어, 예를 들면 콜드수가 전멸을 했고요 또 보너스 볼로 출했던 수가 이제 2연멸에서 3연멸로 넘어갔고요 이렇게 기본자료들이 어 기본, 기본 자료들이 다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차에는 이 헌터뿐만이 아니고 어 기본자료를 어 바탕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어 전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난해차는요 자, 그러면 이번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1066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습니다. 어, 일요일은 날 멤버십 나누리의원 전용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어, 셋중 하나입니다. <목소리> 우선 셋중 하나 보기 전에 어, 콜드 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콜드 수가 지난 회차에전용회를 했죠. 어, 대상 수는 이렇습니다. 어, 헌터가 어, 뽑는 콜드 수하고 어, 또 다른 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뽑는 어, 콜드 수하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헌터는 보너스도 출루 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보너스 볼을 추로 보기 때문에 어, 헌터는 콜트 어, 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 보너스 볼을 추로 안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보너스 볼로 어, 보너스 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헌터는 헌터 나 헌터 방식대로 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콜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한 수가 남아있습니다. 어, 열한 수니까 뭐, 이번 차는 어, 무조건 필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어, 여기 1, 5, 17하고 21, 44는 여기 세 수, 두수 이렇게 모여있어서, 어, 우선 먼저 여기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뒤쪽 거. 43, 4, 39, 2, 16 어, 이쪽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장기 미출이니까요 어, 콜루스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 대한헌터가 찾은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규칙수 중에서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어, 이렇게 좌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갔죠? 어, 1입니다 어, 해당 수는 일이에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일이 제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일단 약수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이 이제 이건 뭐 많이 보셔서 아시죠? 헌터가 이제 매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좌측 사선으로 사연속 어, 올라왔어요. 2가 4연속 으 올라갔죠? 방금 거는 이제 1이었고, 여기는 또 2입니다. 똑같이 4선으로 올라갔죠? 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어, 17인데요.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으로 올라갔어요. 17이요. 어, 이렇게 해서 규칙수가, 어, 어, 이렇게, 규칙수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1, 17, 2. 이거는 이제 빠져나가게 아,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약수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수로 분류했다가 어, 나머지 수에서 안 보이시면 어, 다시 이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기는 어, 그 두, 두 수, 세 수로 뭉쳐 있어서 어, 여기가 우선 어, 검토 대상이죠, 그렇죠? 어, 남은 수는 5하고 21하고 44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먼저 찾아보시는거죠. 5, 21, 44를 먼저 찾아보시고 여기서 안보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3, 39까지 물론 16도 이거 흥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콜드수 맨 끝자리에서 저지난주에 9하고 18이 두수가 있다가 두수가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16이, 어, 이제, 한주 걸른 건데, 걸러서 다시 튀어나올 수 있으려나, 아 그거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 5, 21, 44를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시면 43, 39도 살펴보시고, 여기 안 보이시면 16, 여기다안 보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규칙수를 살펴보시는, 어, 그런 방법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5, 22, 44를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시면 43, 39도. 그래도 안 보이면 16, 안 보이면 빨간색. 물론 28, 26이 제이수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 이쪽, 이쪽에서, 우측에서 어, 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어, 보너스볼로 출했던 수입니다. 보너스볼로 출했다가 아직 실당번 아직 어, 다시 나오지 않고 있는 수절이죠. 어, 이게 현재 어, 3연멸 중이라서 이제 출할 시기가 꽉 찼어요. 어, 4연멸도 있는데요. 4연멸은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어, 있어요. 한두 번 정도. 어, 그리고 어, 3연멸이면 일반적으로 출하죠. 이건 다들 아시는 거죠. 어, 이게 현재 3연멸입니다. 여기서 이 24는 지난 2차 보너스불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규칙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아1번 아까도 보여드렸죠? 아, 1번은요. 1이 있고요. 또 다음은 이렇게. 어, 12번인데요.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14번인데요. 어, 14번은 좌측 사선으로 5연속입니다. 5연속이죠. 5연속이에요. 자, 다음은 어, 이거는, 어, 퐁당퐁당 4연속 올라갔어요. 24. 24는 지난 2차에 나온 보너스 보이죠또 어,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회기 자료죠. 그렇죠. 어, 이게, 어, 1회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갔어요. 41, 38, 35, 32. 이번 2차의 당수는 이제 29가 되는데요. 어, 좌측으로 두칸 건너뛰면서 어, 4연속 내려왔습니다. 어, 이번 2차에 이제 출하면 5연속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규칙수가 이렇게 이런 보너스 볼, 어, 보너스 볼로 출했던 수 중에서 규칙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3, 3도 보고 갈까요? 3은 어, 지금 3연속 출중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이 규칙수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어, 이렇게 됩니다 어, 1, 12, 14, 24, 29가 어, 규칙수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29 방금 보여드렸죠 29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29는 어, 규칙수지만 어, 필출그룹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어, 29는 어, 만만히 볼 수가 아닙니다 규칙수라 해도 그래서 어, 우선 먼저 이 검은색 검은색 숫자를 먼저 보시고 이거 안 보이시면 29도 살펴보시고요 어, 거기도 안 보이시면 어, 나머지 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5, 30, 36, 42, 44이 어, 중에서 찾아보시고 음, 안 보이시면 29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빨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먼저 어, 다섯 수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어, 이보너스 볼은 어 이번 2차에는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연매이니까요4연매은2년에 어, 한두 번 정도 있어요 자 다음은 어, 오늘의 주메뉴입니다 셋중 하나 어, 헌터가 어, 넷중 하나였다가 지난 2차에 둘중 하나를 올려드렸더니 어, 그날이 어, 또하필은또안 나오는 어, 원본이 전멸하는 주였어요 지난주가 어, 그래서 어, 둘중 하나 어긋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기왕 둘중 하나로 왔으니까 어, 둘중 하나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 방금 앞에서 어, 보신 어, 그 수가 어, 지금 필출 그룹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주의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수 때문에 그냥 세충 하나로 했습니다. 어, 또 그런 것 날름 음, 빼내면은 어, 그게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음, 그러면 또 우리 어, 구독자님들한테 피해가 되시니까 세충 하나로 그냥 했어요. 자, 여기는 회귀분석 자료입니다. 지난해 차에 전멸했죠. 원본이 전멸한 겁니다. 원본이 전멸한 거예요. 헌터가 원본 중에서 헌터가 뽑은 수가 전멸한 게 아니고 원본 자체가 전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차에는 출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 중에서 헌터가, 어, 세수를 먼저 뽑았어요. 세수를요. 어, 지난해 전, 전멸했으니까요. 어, 그래서 요 세수가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건데요. 어, 그거 참고하셔서 모두 해보시기바니다